아는 시간 왔어요. 홍언니 TV의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홍언니가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그거를 찍어주는 작가분들이 누구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또 제가 그 찍는 모습을 한번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내추럴하죠,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오랫동안 바디 프로필을 오랫동안 찍어왔는데, 요즘은 제가 옷을 입고,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포즈, 슈트,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찍는데, 음, 연습이에요. 제가 왜 이제 또 이런 거를 연습하냐 면은 아 드디어 또 밝히긴 하지만 어 광고,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고 있어 갖고 어 사진 같은 경우 이제 광고 촬영을 위해서 좀 제가 연습을 하는 거죠. 제 얼굴로 표현하는 거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나 그럴 때 어떻게든 많이 찍어봐야 되잖아요 카메라 마사지 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고를 한 적도 있어요 노력했는데 안됐어요 그건 알아줘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진짜 석유를 뿌리고 석냥불을 던지면 끝타타는데 15분도 안걸려요 c 2, 1 손좀 그만 떨어봐 불안해서 못 보겠어 살야 니가 해. 아, 해 이런 것만 내가. 작가님이 어. 사진 어, 작가님이 수정 찍시고 있어요 이거 어 들게 됐어 나 이거 수험 줄어기는데지 그만 대라 이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 주면은 거기서 다눈미가나오는 아, 근데 내가 내가 연출을 어, 내가 해 주는 거잖아. 이사람 작가들은 계속 찍고 있잖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렇나 찍어 게 선생님? 왜하이퍼게 자, 이제 액션이 강한 종이형은 이제 액션이 <목소리> 이제 춤도출수 있어. 액션이. <목소리> 어, <이제 목소리> 액션이 좀 생길 거야. 클로즈업이 아니야. 넘어 부분. 오케이. 자, 트롤가 오케이. 너무 좋았어. 오케이, 옆에 볼까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로로 절대로 작가가 아닌 금융, 금융인입니다. 어. 금융인. 금융인인데 사진은 프로 같아. 아, 저는 필요 없어. 아주 멋있네, 프로 같아. 여기 형은. 아, 그 같이 있었어. 예전에 음. 대회 때. 네. 대회 때. 들어가니까. 아, 수진을 었어야지 골목에서 그러면... 찍어준 어. 그 형님. <웃음> 기억, 기억나 2년 2년 전이 2년 전